AB, AB의 중점이 있을 때. 네. 이거는, 네. 어, 그럼 여기까지는 4라는 거잖아요. 어, 근데, 근데 중점이 뭐예요? 중요한 점이요 아니요, 가운데 점. 어떤 변을 아, 아. 두 개로 정확히 나누는 점인데, 아, 여기가 4 c m 8cm니까 정확히 12cm이고, 3초, 3, 1초. 가니까 나누기 3을 하면은 4니까